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2월 10일 새벽 커다란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용의의 카드 세트들이 야생으로 전환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기존의 기본 세트와 오리지널 세트가 야생으로 전환되어 고전 세트로 분류되고 그 대신 새로운 핵심 세트라는 것이 정규전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본 세트와 오리지널 세트가 야생으로 전환되어 고전 세트로 분류되고 기본 카드도 일반 카드로 전환되어 마력 추출이 가능해집니다. 로테이션 적용시 야생전을 잠금 해제한 플레이어 모두에게 기본 카드와 황금 기본 카드가 무료로 제공되며 황금이 아닌 수습 악마 사냥꾼 카드 또한 무료로 주어진다고 하네요. 패치 이후에는 오리지널 팩 카드를 정규전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보상으로 받던 오리지널 팩을 다른 최신 카드팩으로 대체된다고 하네요. 기본 오리지널 카드들이 빠지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핵심 세트가 추가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카드들 총 235장이 추가되어 새로운 정규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번 핵심 세트는 일정 레벨에 따라 잠금 해제가 되어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핵심 세트는 매년 구성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정규전은 핵심 세트와 불사조의 카드들 그리고 새로운 해의 신규 확장팩으로 진행됩니다. 이 핵심 세트는 야생전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2014년 하스스톤을 기억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에 새로운 모드인 클래식 모드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클래식 모드에선 기본 오리지널 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며 너프된 카드들이 롤백되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 리로이가 4코스트, 가젯장 경매인이 5코스트로 되는 형태인 거죠. 클래식 모드를 하려면 기존 오리지널 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클래식 모드는 정규 야생과 분류된 독재적인 모드라서 등급도 따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클래식 모드가 추가되면 기존 덱슬롯이 18칸에서 27칸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카드 목록과 기타 사항은 2월 20일부터 진행되는 블리즈컨 라인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개되는 소식들은 하스펀 페이스북에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하스펀 페이스북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